안녕하십니까 독설뉴스 설치원입니다 오늘부터 네,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좀 유용한 정보나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 주에 우리 반려견들에 관한 이슈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반응 안 좋으면 네, 뭐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바로 접을 건데 아마 바로 접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1만원으로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 등록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음, 보통 저희 병원에서도 내장형 칩 삽입 같은 경우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음, 손해보험사회 공헌협의회 이게 결국 뭐지? 보험회사와 연관된 곳이겠죠 거, 거기와 서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올해 연말까지만 한정 수량으로 4만 마리에 4만 마리한테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만 원에 해주는 거죠. 사실 만 원이면 동물 등록 칩보다 싸요. 저희 칩이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보다 싸요. 이제 시술비, 뭐 질, 진료비, 시술비가 들어가서 이제 5만 원 정도 나오는 건데 만 원이면 네 칩보다 쌉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동물 등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 지금 4만 마리까지만 만원에 해주고 있대요 서울시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니까 어, 꼭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2개월령부터 동물등록 안되었을 경우 이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하니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070 8 6 3 3 2 8 8 2가 콜센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다 전화 하셔서 어디서 가능한지 우리집에서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네 만원에 하면 진짜 개이득 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음 예전엔 얘기가 많았지만 내장형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요즘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게 들어가면 몸속에서 돌아다닌다? 절대 안 돌아다녀요 우리 강아지들 뭐 이렇게 피부와 근육 사이에 뭔가 우주 같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결합조직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네, 내장용으로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미국에서 보호자 목숨을 구한 반려견이 숨지자 네, 복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 사실... 이런 상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가고 나서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뭔가 보호자로서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막 조금씩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성격까지 같대요 그쵸 이게 문제행동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찍고 있지만 문제행동의 많은 원인이 또 이 유전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났다거나 약간의 공격성을 좀 타고났다거나 하면 또 문제행동이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제한 아이는 어, 이름이 지기인데 성격까지 똑같대요 네, 같은 놀이도 좋아하고 똑같은 장난감을 선호한다고 라 하네요 그리고 와, 비용이 비싸네요 비용은 6천만원 6천만원 네, 비용은 6천만원이었고요 네, 이 부부한테는 더큰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가 방울뱀에게 물릴 뻔했는데 이 아이가 구했었대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아이와 엄마의 이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또 뭔가 복제를 해서 똑같이 됐고 똑같은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 아니면 한 번의 트라우마로 성격이 좀 바뀐다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예전에 못 보던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은 뭔가 아왜 그때 얘는 괜찮았는데 얘는 왜 그래?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또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고 그래도 좀 이런 걸 보면 이건 좀 저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럼 설쌤은 동물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복제에 대해서? 네한 번씩 마음 갖고 있지만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나도 주량이 보니까 보고 있는데 복제해서 나온 그잖아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음다 죽잖아. 다 죽잖아. <웃음> <웃음> 이 <웃음> 내용 이 내용 꼭 넣었으면 좋겠어. <웃음> 너무 뭔가 좀 심오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단순해. 응 단순해. 다 중국어. <웃음> 영화에도 다죽으니까어 <웃음> 그래서 저도 아까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 비교하게 될까봐 분명히 똑같은 아이인데 어, 분명히 보호자의 실수로 성격이 바뀐다거나 분쟁 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비교하게 되고 그럴까? 봐. 조금 생각해 보면 아, 또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생이 아, 복제가 얘가 암이 걸렸어요. 복제를 하면 얘도 안 걸리는 거아 그렇죠.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또 모든 건 유전과 환경의 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상태로 태어났을 때 먹는 것이나 이런 게좀 바뀌게 되면은. 그전 아이가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얘도 걸릴 수 있고 아니면 걸려 원래 걸려 있었던 아이라면 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죠. 근데 만약에 그전 아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복제한 아이는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조금씩 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건강검진 열심히 하면서 조금만 쓸때 뗀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 먹는거나 이런 거 조심해서 그런 확률을 낮춘다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코너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웃음> 그래도, 어, 꾸준히 하진 못해도 뭔가, 어, 정보 제공으로서 재밌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독설TV 설채연이었습니다. <웃음>